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 오랜만에 또 아니 아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들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짜잔 걱정이야 걱정인형 만들기 한번 해볼건데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걱정인형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뒤에 설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걱정인형이란 가테말라 인디언들 사이에서 유래된 걱정인형은 각가지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아이들을 달릴때 걱정인형에게 걱정거리를 속삭이고 베개 아래에 넣어주면 반사이 걱정인형들이 걱정을 모두 가져다 준다는 소설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부 의료센터에서는 심리치료의 방법으로 대응되기도 하고요. 정석권 만들어서 나의 걱정이라든지 나의 걱정을 위로받고 또한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에게도 정보를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만들 방법은 여기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고도하겠습 이거는 인형 몸을 만들기 위한 종이라고 해요. 자, 총 인형 몸을 만들기 위한 인형의 재료를 해가지고 대장이 있네요. 자, 인형 몸을 만들기 위한 제장, 대장, 여부의 대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표현해줄 폼폼이 3 개, 파란색, 핑크색, 보라색 표현해줄 색상 질입니다. 인형의 곳이나 상실그 다음에 자 인형의 팔다리를 표현해줄 철사끈입니다 짠 철사끈 두 줄. 이걸로 인형의 팔다리를 표현해줄거예요 인형의 바지를 표현해줄 리본끈 3개 인형 만들기를 도와줄 양면 테이프 두 줄. 인형 만들기 도와줄 양면 테이프 두 줄. 여기 보면은 한줄 있죠. 여기 보면 한 줄. 두 줄. 두줄 있고. 인형을 꾸밀 수 있는 재료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바닥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단추가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짜잔, 리본 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형으 꾸밀 수 있는 핀이 있습니다. 볼게요. 자, 먼저 종이를 세 번을 접어서 몸통을 만들어 달래요. 세 번을 접어서 몸통을 만들어요. 세 번을 접어달래요. 자한번두번세번세 번. 세 번이 되었습니다 보시나요 세 번을 적었습니다 세번사를 다섯 번 먼저, 4, 2, 그리고, 그리고 다 자, 테이프를 고정해가지고 다리 부분 붙일게요. 다리를. o mm oh, -hmm. 자, <목소리법> 미있 <목소리법> 렌펜으로 눈을, 겉정인형의 눈을 크리트로 눈을 그려야 되겠죠? 렌펜으로 제가 눈, 코, 입을 그렸습니다. 행복하게 여기다가 좀 야골린 듯한 것도 같이 그렸 우리가 다 빠져버린다. 여기다구멍사에 그냥 머리를 끼울게요. 아 어떻게 귀엽다. <웃음> 머리에 다 해. 이걸 끼우니까 귀엽다. 어떻게 너무 귀엽다. 아줌마 이렇게. 가지고 걱정하지 마 완성 귀엽장 자 붙일게요 짜잔 어때요 귀엽죠? 걱정이. 걱정 인형아, 나의 걱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이야. 걱정 인형아, 대신 그 걱정 좀들고 가줄래?